댕댕이 여러분 님댕입니다 1일 1식 3일차 오늘 면접이 있어서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점심 겸 먹는데 오늘의 선택은 바로 뼈다귀 의정국입니다이 집이 원래 판매했을 때 제가 오빠랑 새벽에도 자주 오고 24시간이고 가격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모범 음식점입니다. 국물이 촉촉한 애를 꺼내고 위에, 다시 지 따라, 따라야지 음. 뼈를 먹을 때는 일단 이렇게 뼈가 나머진게 보이고 앞에 살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코기를 발라서 큰 살코기들을 좀 발라요. 뭐 이따가 또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젓가락을 넣고, 하나씩 하나씩 뿌셔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뼈가 분리가 돼요. 속도 막. <웃음> <웃음> <웃음> <말할 수> <웃음>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니까. 그러고는 맛있게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음, 괜찮아졌죠? 이집 언제먹어도 맛있네 변함없는 맛이다 여기 뼈사이사이 이렇게 낀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맛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씩 뼈를 발라주시면 돼요 이에붙이이살코기들이되게 맛있어서 여기 있는 살짝 와사비 장에 찍어먹어도 맛있고 음. 맛있다 비오니까 더잘 어울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래 그래. 술안주로도 좋겠다 그치? 맞아요 원래 해장하러 왔다가 같이 먹잖아요 맞아 여기 24시간이라서 방송 끝나고 항상 와서 먹기 좋은 데거든요 와사시장 와, 짱이다 맛있다 음, 진짜 행복해 근데 이거 먹고 후식도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맞아 오늘은 와. 후식으로 빵을 먹을 거예요 이거 한 그릇이 얼마였더라 8천 원이요 8천 원? 네. 8천 원에 진짜 든든하게 나온다 김치랑 먹으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랑떠 음. 우리 그때 언니 양갈래 그때 할때도 양갈 래갈래또 스키장 가려고 했다가 스키장 문 닫아서 못갔어요못 가고 여기 들러서 먹었잖아요. 대두님 그때 스키장에 꽂히셔가지고 응, 응. 조금 기다렸다, 계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응. 아침에 뻗었다가 같이 와 나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갔나? 못 갔죠? 못 갔죠, 잤죠? 응. 언니 집에서 강고 이제 들어왔어요 응. 아 맞아 응. 스키복도 못벗고 <웃음> 우리가 하나 더 시켜서 보기 나눠 하나 먹을까? 하나로부족하신죠 음. 아니, 너네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음. 음, 부족해요. 왜이저 음. 음. 이거 아예 방공기 드릴려고 했는데, 다. 하나 드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같이 불가났던. 음. 불가났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원래 뭐라고 하지? 뼈 발라놨던, 또 음. 이렇게 살을 발라놨던 걸 이렇게. 알코를소중하게담 아마도. 바블. 바라세. 나한개 먼저. 말. 아세 바라세. 바라세. 바라세. 바라세. 바바 이제 오늘부터 비가 쭉 오려나? 이제? 그니까요 슬슬 장마 시작일 것 같은데 근데 목요일에 그친데요 네? 네? 그래요? 네. 불안하게 네. 그러니까 멍쇼깔 좀 빨라서 오빠도 국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음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요새 막 냉면도 만 원이 넘는데 맞아응 음, 맞다, 맞다. 행복. 피스. 그래서 생각보다 언니가 입이 작은 그죠? 그래서 본인 욕심에 항상 많이 쓰는데 입이 안니까 항상 여기에 입 끝에 항상 뭔가가 묻어져있어 대예하다괜정하나 아 <웃음> <아유. 웃음> 음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너네가 <웃음> <넣냐>? 빠르지? <웃음> 천천히 먹이나? 뼈를 <웃음> 소중히 대하는 게달른 달랐던 거죠. 지금의 그 있잖아요. 이쁜 쫀득쫀득한 거, 연골 음. 같은 거요. 어. 그거 소중해. 음. 음. 아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하다 밥 먹었다 또 이제 손 뜯어야지 아 뜨끈뜨끈해 확실히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왜 배가 부르지? 오. 양이주는 네. 1일씩 이 하면 양이 줄어들 는거 같아. 맞아요. 줄어요, 줄어요. 그치? 네. 어, 위가 쪼그라들어서 그리고 공복이 길잖아요. 음. 그래서 위가 빨리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3일차인데도 위가 줄었어. 껍질은 먹지 마요. 껍질은 네. 먹으면 네. 빵 먹어야 되니까. 이건 대부분데빵은빵 네. 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언니 이거 한 공기 반 말았잖아요 그니까 러 그렇지 원래 한 공기 반잘 먹지 음. 가슴좀 건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자기도 의아해서 왜?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조금 썩나셨잖까 <성나셨단수>. 네 그러니까. <웃음> 원래 늘먹던 양을 다 먹기도 전에 배, 배가 불러 막, 막 생각 같아서는 언니 막 이만큼 먹어야지 하는데 안 먹어져요 이 집이 좀 튼실하게 잘라요 맞아, 살이 많이 붙어 맞아, 양이 줄었어 진짜 <웃음> 죄상해요 이상하다 이거 보세요, 반 공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먹고 배가 안 부를 텐데 1일1식을 하면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못 먹게 돼요 고이도, 국물이 남고 해녀는 겁나 잘 먹었네 <웃음> 오늘의 해녀 아잘 먹었다 깨끗. 상으로 빵주실때아빵 필요, <웃음> <빵> 필요도 없어 <없으. 웃음> 맛있었습니다 빨리 다음 거 먹으러 가야 돼 오늘의 식사가 끝나기 전에